크리스마스입니다. s 리 e have seen that. That was what I 전으로 t e Remember, Christmas, I was a w o 형이 n I was a happy d o 저 l I was a 요 없죠? 네. 아. 생각하고 우리는 네, 우리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에서한에서 한국에서 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서한국서 한국에서 한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을준비 한국에서 한국 한국에서 한국 우리 아, <웃음> 선물들이 이렇게 풍성하니까요 네. 여러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끝까지 <웃음> <지금까지 웃음> 재밌게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상에 네. 팀워크 자랑할 팀을 먼저 정해 볼까요? 어, 네. 네. 팀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십판을 네. 네. 보시면 이라스, 뉴시. 팀은 화려한 팀고요. 상현, 선우, 여군, 현재라는 팀고요. 휴, 에릭 주연 제이콥이 팀입니다. 그 저렇게 자리 한번 바꿔 볼까요? 어, <웃음> 이렇게 해서 팀이 정해졌는데요 이 네? 게임에는 실로 엄청난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 아우 네. 네. 어, 정말 놀랄 네. 거예요 제가 살짝 네. 먼저 들었어요 네. 근데 그만 무시한 거예요 근데 오늘 네. 진짜 정말로 네. 진짜 정말로 네. 굉장한, 진짜 어. 굉장한 진짜 굉장한 이건 기대가 안 되지 엄청나요 진짜, 아, 진짜 아, 엄청나요 엄청난 적이 없어 아그 이상인가요? 비교도 안 돼. 요 네, 크리스마스에 맞게 완전 풍성한 오. 선물이 준비돼요. 다 주로 알려주세요. 궁금해 <웃음> 진짜 엄청나요. 어, 엄청나요. <웃음> 우리 거. 형 알겠어. 형이 뭔지 알려줄 거야 언제 <웃음> 진짜 대박이다. 32 뒤에 뽑아. <웃음> 이번 게임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무슨 게임이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볼까요? 이번 게임은 사실 저를 위한 게임이어서 동시에 저희 멤버들 중에 가장 유력한 우승후 보겠습니다. 오! 게임 오. 이... 네, 저는 이 게임 이름을 눈이 숨이마음 게임이라고 눈 게임이라고 지어요 눈이 숨이맘네 맞습니다. 눈으로한 번, 향으로 한 번, 또마음으네한번이순고 떠올려야만 브랜드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아, 게임이에요. 뭐야 아, 저 형한테 아, 엄청 납니다. 아, 이거는 뭐냐면 음식을 먹고 브랜드를 맞추는 게임이에요. 아 지금 먹고 있죠? 아 진짜로? 그러면 이제 아 다른 노래를 듣게. 다른 마, 마, 소울을 네. 담아서 아 이건 몇년 전에 어디서 먹었던 그 치킨이구나 몇년 전에 기억을 계산했어요 어. 아, 이건 어디 치킨이다 이렇게 나열을 하한 템이에요 너무 맛있겠는데 빨리 아, 아, 네. 근데 이거 자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 네치킨을 네. 자주 먹는 사람이 아, 정말 자신두 먹는... 사람. 번째 팀손 들으세요 누가 나갈 건지? 제가 나갈 건데 큐? 큐 평소에 치킨 먹기 야 떡볶이 맛있게 아 떡볶이 많먹고 나를 그래. 많이 먹고 시윤이는뭐이 먹는지 모르겠어요 뭐 먹잖아요? 잠시... 잠 우리 팀이죠 네. 우리 팀에는 이분은 치킨을 매일 같이 먹 바로 현재 지금 딱 보면은 견적이 나고 있어 아니 저는 닭다리 형태만 보고 <웃음> 견적이 나고 있어요. 열아 제가 한번 견적로겠습니다한 아아아아 <웃음> 아, 먹어봐. 일단 한입 먹어봐. <웃음> 아니, 어다게 b h c 야 이런 것들은 다 큰데 e I'm not 아 u r e I'm not sure. 맛있 not sure. I'm not sure. I'm 어? o t sure. i 아 그러면 이.. u r 아니 m 그래. 깨게 아, 아, 아, 아, 없잖아 아, 네. 이게 비씨라아니 씨는 이렇게 살짝 거 맞아 맞아 그래. 그래. 그래. 전적으로 형의의견을 따라야 돼 그래. 근데 진짜 음. 음. 아 음. <웃음> 이렇게는 뭔가 맞을 것 같기도, 같기도 해. 어, 지금 냄새만 봐도알수있다 그런 느낌이야 지금? 와저가말해다 맞았어. <웃음> 나저 보기만 해도 알아. 확인 사사. 치블리 브라 확인 사사. 치블리. 어. 어뭐 뭔가 모서리 뭔가 좀 있어 보여. <웃음> 지금 약간 진짜 약간. <웃음> 스킨 광고주 여러분들 주목해 주세요. 네. 어, 맞습니다. 이런 무기가 있는 더 보이지 이 외에도 많은 알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갑고이고이스 한편이서사다 맞출 것 같은데? 나 대비하고 나서 이전 제일 모 있어. 브팜을 못 들면,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이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리 쩝쩝. 남이... 저, 저, 나, 나, 저, 안전제 뭔저아세요 저러다 기하면 코에서 나온하 <웃음> <웃음> <웃음> 정진 진진 진진 진진 진진 진진 진진 진진 진진 진 아, 진 아! 진진 진진 진진 진어요진 진진 진진 진진 진진 진진 진진 진진 진진 진진 진진 진진 진진 진진 진진 진진 진진 아. 어나 건더기도 잘 받았어. 맛있어요? <웃음> <müssen 웃음> 멋있는데. 면발에 두 개를 아까 놓친 거야. 우리 이거다 맞힌 거야. 다 맞힌 거야. 열심히 봐야 돼요. 얘네 심히 있어요. 지금 이미 면발 다 숙제. 이게 너 그게 아니에요? 저기 도 풀고 있어요 가 똑같은 게 있어요. 성 잘했다. 이제 <웃음> 어요 <웃음> 지금 어느 브랜드 다 기억하고 있죠? 몰라요. <웃음> <울라별. 웃음> 아, <웃음> 한번 넣으면 원래도 쉽지 않은데요. 매운 게 쉬워요. 제일 매운 게 원래 네. 네. <웃음> <알겠습니다>. 이, <웃음> 네. 이 맛에서 이 국물 맛이 나지. <웃음> <웃음> 죄송해요. 바다. 아 이게 지금 먹으려는 게 아니라, 진짜 <웃음> 모르겠어. 어, 네. 국물을마이봐 국물이. 아다 똑같은 맛이야. 아 <웃음> 진짜 다 똑같은 맛이 야 말하면 안 돼. 파이크가 너무 이래! 우리들 믿어, 우리들 믿어! 다 맞출 수 있어? 음, 진짜 어이렇 너무 어 혼란이 었어요 <웃음> 아, 혼란이 <웃음> 수 있어, 한번 어제 맥줄게 자! 한번가 아니요 무! 우와! 마지막 팀 오재영. 오케이. Okay. 아, 제가 존경하는 두 선배님들의 케미가 엄청난 이슈가 되었던 게임인데요. 바로 우여속에 외침입니다. 아. 아. 아. <웃음> 어, 간단히 게임 설명하자면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음악 소리가 나는 헤드셋을 차고 서로가 말하는 말하는 문장을 맞추는 게임. 이에요 yeah. 네? 네. 팀에서 두 명씩 나와서 한 사람은 문제를 내고 다른 사람은 문제에 답하면 됩니다. 제한 시간은 3분이고 한 문제당 2점의 문제. 네, 오. 이 문제는 손이나 발을 절대로 사용할 수 없고 오로지 말로만 문제를 출제를 해야 되니까요. 이점꼭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럼 첫 팀부터 시작해 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첫 번째 팀두 명. 네. 게리. 시작. 마피아 게임. 참 마음이. 바디야오 게임 게임 게임 게임 세임 어 이어 더 이어 디야세 이게 뭐야 중하더 중하어 아야 아야 아야 아니야? 오오야아 오신 잉, 신인상신찐 잉, 찐 잉, 찐 잉, 잉, 잉, 잉, 잉, 잉, 잉, 잉, 요신 상! 스키장, 스키게 <웃음> 스키장! 스키 스키장, 스키장, 스키장, 스키장, 스키장, 스키장, 스키장, 스키장, 스키장, 스키장, 스키장, 스키스키스키 입술을 읽는 거한테 손소리는 필요가 있는 요 아, 근데 근데, 궁금해. 아, 야, 이야금해 궁금해. 궁금해. 궁금해. 금해 궁금해. 궁금해. 말 4년 이내 아저씨네. 지... 가습니다 바로 패승 가고 케빈 형 팀과 저희 팀이 먼저 탈겠습니다. 어느 팀이 나올지 제가 나가겠습니다. 제이크. 미네 다음에 가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잘했어. 하늘신과 고뻐자가 좋습니다. 야 이거 그거피아자피하민 이기는 거예요. 진짜 떨려. 세마은이 세발. 바로 가운데자 피아민 이고 맞추면 이긴다. 자, 도차 2018년도 한해 우리 정말 열리겠지 않나요? 네 진짜 t 리 n o w 보이지 <목소리나> 수고했다고 서로 한번 안아주고 o w how to do it. I don't k n o 요 how to do it. I don't know how to do it. I don't know how to do 해 t I don't k 어 o w how to d 올해의 퍼포먼스상, 그 음, 음, 우리 멤버는 2018년 3특식 음, 서당보고서에서 보여준 상업 댄스를 비롯하여 아, 예사롭지 않은 춤 아, 네. 사이로 더빈들에게 강렬한 기억을 선사할 수 있도록 이상을 수여합 음, 2018년 12월 2 0일 더빈이 최종 팀 2월. 축하드립니다. 더빈이 케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사과에 들어서 진짜 사황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 스미스 이라고어 스미스 이 멤버는 평소 멤버들에게 경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고 회의 스케줄을 나갈 때는 멤버들이 필요할 만한 물건들을 대신 챙기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보이지 않는 것같니 이 멤버는 단장으로서별두명의더보이을 공간을 밀리고 있기 때문에 큰 공헌을 하으 앞으로도 쭉 그래주길 바라는 과음에서의2 1 8년8년2 0 1 8의셨습니다이 비주얼, 재치 등 더보이즈 멤버에서 가져야 하는 모든 종목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기 위해 인사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더보이즈 제이콥.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어? 이상 이상해. 상이상 m b 네. 네. 네. p 입니다 m v MVP. MVP. v MVP. v p 퍼포먼스로 더빛들의 룰루 즐겁게 해줄 수 뿐만 아니라 더불지 내 귀감이 됐으므로 이상해 수요합니2년 12월 2일 맞춤에요 우리 큐. 이 노래는 매일 스 하겠습니다. 다음 설정 젊은 뭐 라이징 스위 멤버는 빈나는 센스와 상을 공략하는 원료로 상의 길을 잇는 아재리 라이징 스타 고올라피의 비산을 수니다 2018년 누구였요 아니요! 지금 빨리 열심 해야 하나? 오! 1째로! 2번 봐야 돼! 자, 봉사! 정말 아니! 한개다 나가려고 했는 지금 안나가요 네. 이어 끝나는 와틈새을공략하면 능력으로 상현이 형의 리뷰를 아직 리들을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스타 아이콘상 나가자. 어, 나가자. 아, 나가자. 나리도나번어요 우리 멤버는 버 상을 뛰어넘는 아그 이상의 스타일의 어, 어, 멤버들 정말 ]لي. 큰 충격을 줬니다소하지 아, <웃음> <기본 큰> 충격. <웃음> <충격인> <웃음> 않은 충격을 줬큰 충격을 노벨 문학상 네. 우리 멤버는 지난 아. 1년 동안 From the Always i 선의 하루를 작성한 아... 화려하셨지만 <목소리도> 진정성 <목소리도> 있는 글로 수시로법들의 아 마음을 졸려기이해 예아 그러기 쉽지 않요감사합 아, 그래. 앞으로 진심을 담아 그분들께 말을 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 공무사 우리 그래. 어? 멤버는 <웃음> 너무 는 <좋은 웃음> 에너지로 팀분위를 밝게 이달지에 공원함과 함께 최근 더보이즈의 팀업을 현층더 편하게 하는데 안어요니다 근데 약간 비주얼 라이상줄는 이것도 참이다스트 힙합 아티스트나나나 멤버는 지난 1년간 꾸준히 랩을 사랑하는 마을 적극적으로 기 나는... 일단, <목소리도> 일단, <목소리도> 일단, 일단 이상해지면. 아, 이너김려고 2018년 12월 1 2일 더블즈 3.0 초진내려위 멤버는 데뷔 초알수 없는 셀카 세계를 지않수으나 먼저 올해! <목소리도> 무궁한 기술의 발전을, 셀카 기술의 발전으로 셀카 체크로 거듭납기에 이상을 수영! Yeah, yeah. 더이즈아 진짜 죄이해요 이거는 진짜 놀랐어놀랐요 아니 근데 어떻게 발전했어 이제 그냥 기본카메라 M. <웃음> <웃음> 진짜, <웃음> 저를 이상하게 <웃음> 실수했 아, <웃음> <오늘은 웃음> <카>, 모든 <웃음> 카메라 어플들. <드리는> <웃음> <너무 잘한다. 웃음> <웃음> 와... 예산은 다뒤예 지난 추석에 한원세트 상품다면 사실 우리 멤버들 한원 먹을 시간조차 없이 정말 시간보냈다맞아자 그래서 열두 멤버들에게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저구 선물했스키장 기저구 선물. 어렵다. 일찍은 기체비. 근데 하는거 저런 말이야. 열어볼까요? 아! 뭐야 뭐야. 오시만 50번호 합격한? 하하하하 아 너무 웃겨 형 먼저 봤습니다 진짜? 이거 저거 다찾는거예요 그렇습니다 2 0 1 9년 성탄절 정말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더보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드릴까요? 네